콕성형역회장 고익스입니다 오늘은 사과성령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우리나라 성령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나 논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도 사과성령이라고 여기 인디언주 밑에 팔자 사이를 블룩하게 만드는 이상한 이름의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사 분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전에는 유행처럼 번지면서 강남에 돌아다니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만큼 달아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예쁘다고 그때 하셨던 분들이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40대 후반 50대 후반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처지다 못해 밑으로 툭 떨어져서 굉장히 흉측한 물골로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때 인디안 주름 밑에 부분에 있는 이 사과 성형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성형을 더 말리지 못한게 한이 될 정도로 제가 그때도 학교 때 이런식의 성형은 안됩니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노화가 되면서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왔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쳐져서 뭉태기로 떨어진 이 살을 제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떨어졌으니까 위아래에다가 필러를 잔뜩 넣어서 더욱더 흉측한 모양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1번 한번 잘못됐잖아요. 한번 이상한 모양으로 여기다 이만한 뭉태기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뭉태기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조그만 구멍으로 흡입을 해서 정돈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리프팅을 하시든지위 아래 살짝 정상적인 성형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뭉태이를 그대로 놔두고 이 덩어리를 리프팅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덩어리 아래 떨어진 덩어리가 위로 약간 이동하는 더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리프팅하거나 뭔가 덧붙이는 성형을 하기 전에 이상한 것 때문에 또 이상한 것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이상한 모양을 먼저 해결을 하신 다음에 사과성형의 모양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난 다음에 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지방이식 같은 것을 해서 한번 망가진 것을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교정이 됩니다 더 이상 망가지는 분들이 많은 현실을 못 봐서 제가 분개해 가지고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이상한 것을 덧붙이지 마시고 이 사과 성형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